What's up? 이거 해보니까 옥마음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막 불쌍 찍고 다니는 그런 릭터가 아니고 팀이랑 같이 뭔가 들어가가지고 좀 협동을 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가 있잖아 하나로 조금 까다롭지 샹크스는 그냥 지 혼자서 그냥 공격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 음, 그는 수비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불쌍 캐릭터는 잘 몰라 응또 어떻게 하고 다니는 느낌이야 아 진짜 느리다 여기서도 상대방이 있는데 뽑을 수있거든 근데 나 혼자 뽑으면 일이잖아 근데 상대, 우리 팀이 같이 와주면은 속도가 더뭐 늘어나. 그래가지고, 좀... 서 허복이 좀 필요한 데 좀... 써봤는데, 근데? 서퍼키랑 뭐, 100만을 잡고. 아, 그지 일단은, 뒷발도 채워봐. 스누스 알파도 채워주네. 그리고 이제 카이도 쓰 일이 없을 오, 저거 상대팀에 들어보는데 이번 발뽑이네 근데 얘가 방어를좀 아쉽긴 해 원래 2만은 단단해야되는데 그러니까 수비수 치고는 조금 아쉽긴 요 도망갔다 자 지금 우리팀이 상대팀 깃발 계속 뽑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 게야아 죽어버렸네 혼자 하면 안돼 둘이 둘이 가야 돼 혼자 하면 못 뭐, 뽑아 뭐. 해본 리븐 스킬이 너무 좋다 뭐야 아 오늘 어이 씨 우리팀과 팀이랑 같이 당야 되는데 몇명 패기는데 도와줘라. 왜내 주변 아무도 없냐 힘이 좀느디하네 그러네. 아, 얘는 아, 예. 혼자 다니면좀 힘들어. 태블리 공동 네. 너무 스킬이 너무 귀여나 워킹을 좀, 응, 응. 좀 따라다녀야지. 다 이럴 때, 이럴 때 뽑는 거 아, 뭐한 방에 그냥 뽑아버리네. 조금 이제 느낌이 나오시죠 있어. 거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워. 아쉬운데. 근데 롤러는 음. 지금 레벨이 80이 안 됐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다들 많이 뽑으셨네요 오늘 나와는다데생각 네, 아, 우리 아. 팀, 동남들 다 같이, 같이 다닙시다 좀 형통통이 필요 오늘 대포형님과 한판해서 좋았습니까? 다이브 고맙습니다 네, 안 좋은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있어 가자 이제이게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좀 이거, 이 나서면 안 되나? 거이잘 모르겠어 어 저기 한명 온다 이클 <목소리> <목소리> 아, 뭐야, 5사 있어? 네, 5사 아. 네, 아. 와, 좋게 든든해요. 역시. 딜, 정말 좋은 딜러예요. 자, 지금 저기, B에서 우리 팀 싸우고 있어. 바로 이제, 빨리 <목소리> 는 아, 해플리그는 무슨 혼동물도 지금 저는 진짜 위력 없는 느낌이야. 좋아. 이불 깔고 들어붙는다. 야라고요 좋아, 좋아. 야, 불짱아, 너 지금 권령 나무 가지 말아라. 말아라. 호피 만나면 <목소리도> 아무것도 못해.